This is Sergeant t a h a r i o In the name of Sanguinius and the Emperor, the squad stands ready. Bless your weapons and advance! Latteral here. My war specs reach in a moonlight form nearby. Could b e n o s Keep your weapons prime, brothers. Hold your fire until we make visual contact. Blood Crusader to strike team. Sergeant, this is Captain Obaldo. We read you on scry sensors. Visual feeds from your combat cameras are clear. You will, Brother Captain. How do you wish us to proceed? We were summoned to destroy this Hulk, and so we will. A world lives or dies on our victory this day. The adapts suggest you attempt to locate an ammunition store, or an energy core that might be induced to detonate and fracture the derelict. Make your way deeper into the wreck. You know the drill, Sergeant. Deploy your squad and advance with caution. Dispatch any opposition you encounter without mercy. Acknowledged. Brother, I know it has been some time since you were last deployed as field commander. This squad has been thrown together by circumstance, and none of your men have fought alongside each other before. This is not an ideal situation, but I trust your courage and your skill. your f a t n me will not be m i s p l a c 자이 스페이스 커에서저 캡틴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냐 라면은 스페이스 마린도 당연히 제급 체계예요 일단 발레리안 맹스크의 40년 몇, 몇, 몇 6만년후에 있는 어 황제의 황제 말만 황제지 지금 죽었어요 어쨌든 그 황제를 황제 스페이스마린 즉 제국의 스페이스마린는데아 이거 말하기 들, 엄청 힘든다 일단 이 캡틴이라는 자가 에, 스페이스마린 한 중대의 대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서전트는 그냥 병장이고 그리고 계급체계가 아마 1번 병 아니 스, 예비군인 스카웃을 시작해로 1번 병그 다음에 베테랑 그 다음에 아니 서전트 그 다음에 베테랑 그 다음에 캡틴 이렇게 돼요 하지만 터미네이터 암호까지 완전히 종합한다면 일단 스카웃인 예비병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바스테이트 후방지원이라는 포격범 그 다음에 당연히 데바스테이트 스터던트가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어설트 어설트 돌격하는 스페이스 말린 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머설트를 서전트가 넣고 그 다음이 택티컬 전문적인 그냥 평범 고병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택티컬은 그 택티컬의 스터던트 그 다음에 업하는게 베테랑 베테랑도 두개로 나눠어져있다는데 이건 모르겠고 나도 잘 아니 사실이잖아 일단 베테랑은 얘네들 경우에는 베테랑이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암으로 고그 다음에 베테랑 서전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캡틴이에요 특수병과가 있다면은 자기들의 왕의 왕의 종교를 전파하는 채플린이겠고 원래 채플린은 마법 같은 사이킥 사이오닉 사이킥 기술을 쓰는 라이브어리언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좀 안되겠다 싶어서 체펠레는 그냥 교직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포세카리 아까도 투철 편에서도 말했지만 의무관그 다음에 캡틴 중대 한 중대를 다스린다 라고 보는데요 사령 한중대사살관 그 다음에 제일 높은게 바로 챕터 마스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다크엔젤하고 열한번째 군단이 그레이 나이트는 이, 호, 이 기준이 아니에요 부르는 호칭도 달라요 제가 나중에 데스윙 커스텀 미션 멀티판에서 알려드릴게요 데스윙, 데스윙하고 그레이트, 나, 그레이트 나이트는 어떻게 구성편드가 되느냐고 자, 그럼, 분대 배치를 시작하죠. 어설트 3명, 헤비 1명, 서전트 1명. 서전트는 당연히 죽으면 안 돼요, 이 게임에서는. 본래 같으면 안 죽어야 해요. 근데 지금 진스틸러 목표가 터미네이 스쿼드 4명을 다 죽이는 게, 죽이는 거니까. 서전트 서전트로. 서전트로. 서전트로. 서전트로. 서전트로. 서전트로. 서트어디로가면트어디로 가야해요 아너무로 가야 해요. 아 너무 많이. 지스틸러스폰장에서한국밖에 없죠. 그러면은 한국만바으면 돼요. 뭐가 지스터스? 뭐야? 왜안 움직여? 아 맞다. 본레 이렇지, 참. 지스틸러들은 숫자가 숫자가 제한돼. 지스은 숫자 숫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스페이스 말리는 물론 스페이스 게임에서 스페이스 말리는 다섯 명 5명, 다섯 명밖에 턴에 서 스쿼드 한 스쿼드밖에 배치를 못해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다섯 명이 고 특수한 상, 뭐 다른 중대가 아니 다른 분대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열명0명 최대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도 스쿼드 1, 2로 나누어져서. 통합해서 지위를 한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는 자 시작해 보죠. 오버워치는안 되니까 어쩔 수 있을까 카드 쓰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잘못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f p s 모드라면은 이걸 불편해요. 제가 f p s 출 페이스워커는 SPPS 출신이 아니거든요. c r a n n e r s t e c t multiple contacts d o o u r p t i You h a e a w a k e 진스틸즈 깨웠다고 내 책임이냐? 들어오면어차피어네죽어다 말하자마자 들어올게어 하지만 스폰장떻게 어떻게 어떻저기떻게 어떻게 어 그래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픽 때문에 뭐.. 신... 별로 안 좋다고 말하실 분들은 많았겠지만 일단 스페이스 헐크는 원래 그래.. 스페이스 헐크는 이런.. 스페이스 헐크는 그래픽으로 따지게 아니라 그냥 운발성으로 따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탓 아니야 p l a 그냥 본래 트 e 게임이자 주사 a 돌리는 게임이다 따졌어. 게임이 원 h 이다 보니까 그래픽 i tool in the game in the game in t h 이 game i 터 t 뭐빠돌이나 빠돌인들 빠돌이분 나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거 재밌어서 하는 거지 SF 좋지하지 않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g a m 거예요. Well, a section of the hulk has collapsed. The gene stealers will surely take advantage of the breach. 아니 방향만 끄는 건 도대체 왜안돼 오버워치 시작 오버워치 시작 Overwatch. 그리고 카드 지금은 필요 없고 편해인데 아이가 아니래 문이 잠겼나? 왜 애들이 안오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은 언제 뚫릴지 모르니까 뭐 뭔지 계속 해야는 해놔야 해요 문연인데도 진 스틸러는 역시 AP가 됩니다. 하지만 그다도 열어 놓을 수는 없어. 왜냐면 내가 죽거든 잘못하아요 Sergeant, hold. I see a Stati's power armor on the visual feed. Go in for a closer look. Indominus Patton Terminator plate. And the chapter colors are those of the 13th, the Ultramarines. I'd warrant this kindred battle brother perished here many decades ago. It appears the Blood Angels are not the first space marines to board this hulk. Perhaps we can access this fallen sun's combat recorder. 스페이스 마린 1 3 번째 군단 울트라 마린이 이 스페이서를 어떻게 왔는지 여기에 녹음돼 있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인더테미터스 패턴은 지금 현재 스페이스 마린들이 제일 활용하고 있는 타이터 암호 패턴 중 하나입니다. t n e o r e t i c a l our position will be overrun. We cannot hold. Tactical, evacuation sequence has been initiated. It will be enough. 200 life forms approaching. Brother Ilarian is dead. I am low on ammunition. They're everywhere. Ah! The Ultramarines were overwhelmed and slaughtered. But why were they here? Move on, Sergeant. Perhaps this mystery will unfold as you proceed. Undercut. 자, 어쨌든 전진이나 혹시나 우리는 울트라 마린데, 왜 왔는지는 나중에 알기로 하자군요 이게 울트라 마린 터미네이터, 아유, 경직하면도유치해라 얘가 서전트, 울트라 마린은 서전트가 저렇게 생겼다고 보는데요. 서전트들은 다 일단 헬멧 색깔이 달, 다른 애들도 많아요. 언니가 오버워치 준비하고 언니들. 자터을 마치고 20분 되면은 그냥 파트 넘 넘길게요. 20분 이내로 보는 장거리쪽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내 유튜브 치는 왜? 안녕야 니네 열흘 안 니들 좋을 텐데. 자 시작합시다 오버워지 <목소리>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fps 괜찮죠?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센션처럼 돌아갈때는 방향을 돌아설때는 액션 방향을 돌아설때는 제발 그걸 안해줬으면 었좋겠어 방향을, 아이고, 아파스 칼, 아파스 칼인가? 얘는 왜 헬멧이 파래? 이거 오인데 원래 울트라마린 베트랑들은 다 헬멧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안될 텐데, 써전도 빼고는. 텍스처 오른가, 뭐, 이제 오른가 해서. <놀람> Activation. Target. How h e have a target in sight. Gene Stealer s presence confirmed. I repeat, Gene Stealer s confirmed. s u f f a r not t alien to live. All warriors, fire at will. 네, Gene Stealer 나왔으니까 그냥 쏴주면 됩니다. f i r s l o o d Mark it w e l kinsmen. But be wary. These gene stealer filth never a o l i s h o t 아 이거 왜이래 도대체 터 도... 키가 복잡해 옛날거보다 싸인이야 무슨 뭐 어, 막혔나 내 주로 기출이 어째서야 전태 안있어 박혀 일이 생겨날 수도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답이에요. 탄생인데. 네. 서전트도 보냅시다. This is Sergeant Aria. We have reached the waypoint as instructed. Awaiting command. 미션 성공. 네. 화제에서 감사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 홍보도 부탁할게요. Deployed additional Battle Brothers to your location. A heavy weapons bearer and a pothecary will join your squad. Wait. An Imperial warship is approaching the Blood Crusader. It bears the penance of the Inquisition. Attention, sons of Sanguinius. This is Inquisitor j o s t von Marburg, acting on behalf of the Holy Ordo Xenos of Terra. Stand to and prepare to receive new orders. This is Brother Captain o b a l d o Commander of the Blood Crusader. Tell me, Lord Inquisitor, How was it possible for you to receive the distress call from Gorgonum? The warp storms in this sector are smothering all long-range astropathic communications. We received no signal, Captain. We knew the Space Hulk would be here. Our records call it the Forsaken Doom, and we have been aware of it for a long time. You knew. And yet... You sent no advance warning? It is not your place to question the will of the Inquisition Blood Angel. The Ordo Xenos has a special interest in this particular derelict. It changes nothing. Your mission is to attempt to save Gorgonum. You may proceed with my blessing. Lord Inquisitor, I must speak. This is w e l l Drand Lierzak... Fabricator General of the Forge World, g o r g o n u m and faithful servant of the Machine God, I beg of you, we desperately need the support of the Order Xenos. I have no troops, no battle retinue to offer. I am merely here to observe. Observe, my lord? And may I ask why you will not intervene? You may not, Captain. Very well, Inquisitor. As for you, Fabricator General, my battle brothers have a mission and an enemy to kill. By the throne's light, that is all the Emperor's Angels require. We are most grateful, honored Captain. Although it may not be enough to halt the Derelict's advance, Gorgonum's planetary and orbital defenses are at full alert. We will open fire on the Hulk when it is within range. My crew and my kinsmen will take the brunt of this fight, fear not. But your expertise would be welcome aboard the Blood Crusader. Our ship still bears the wound of our last battle. I would bid you send us your most learned tech priests and all supplies you can muster. 자, 뭐해마 데스워치를 보면은 그그 그 데스워치 분대들 데스워치 분대 즉 스페이스 말린 데스워치 부대원들 그네들이 월드제너스 소속인데 이 월드제너스 월드제너스가 하는 게 뭐냐 일단 월드제너스는 외계인 배제를 절대적으로 하는 부대라고 보니다 그리고 아까 그이상 외꾸농 기계 양반은 테크프리스트로 기계신을 믿는 작자들이라고 보는데요 아스페이얼크 이렇게 되어있네 뭐스페이얼크 크기가 대부분 이렇게 이렇다고 보는데요 제일 큰 거는 아마 행성 하나를, 은하계 하나가, 행성 하나를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져 있었을걸? 어쨌든, 지금 시작해볼게요. 참고로, 참고로 스페이스마인들은 이단신문서 즉, 인키지터들에게는 인키지터들에게 저렇게 곰곰은 대하는 게 황제 웬팔이라는 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신문과 그치만 2단 신문관이 하는것서 무조건 2단이라 해서 행성을 정화하는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없어요 그냥 무능한 집단이죠 하지만 이 천하 2, 2단 신문관도 어쩔수 없이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스페이스말린 다크엔젤밖에 그 없습니다 왜냐고는 묻지마세요 비밀이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방식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목표가, 목표 지점까지 가는게 중요한 것 같네요 뭐라는거야 뭐야? 이거 하나로 끝내는거야? 야야 이 빠진거들아 야 임마들아! 빠진 이게 어디있어? 아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네요 다행히 근데 커스텀은 못해 싱글인데 아퍼세카리하고.. 헤비.. 라이버리안을 추가시켜준다는데 여기서 끝나네요.. 10월 9일인가 그때쯤 정신발매때 제대로 나온다 하니까 기대해보죠 하.. 진짜 이럴거면 자르지 말걸